안녕하세요 홍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꽤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찍을까 말까 망설였었던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영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뭐잘할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는데 어, 왜 이걸 망설였었냐면 그러니까 딱히 제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망설였었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팁들을 좀 정리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음, 음악이에요. 음악. 이거를 누구나 알면서 잘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건데 언어를 배울 때 노래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스트레스 없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알려줬었던 방법인데 네가 비틀즈 노래의 가사를 다 이해할 정도면 수능 영어는 아무것도 아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수능이 너무 급박해서 벼락치기를 막할 때라서 <웃음> 아예 모르겠다 정말 수상하지만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일단 프린트를 쫙 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되게 자연스럽게 그 영어 문장의 그 틀이 익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음악이다 보니까 막 되게 시적인 표현도 많고 그래서 음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뭐 비틀질 필요는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있잖아요 영어 음악을 자주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외워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영어 문장이 뭐 일형식, 이형식 막 이런 거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통짜로 구조적으로 익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확실히 이제 말할 기회를 계속 늘려야된다는 거예요. 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항상 이제 영어는, 뭐, 미국, 뭐,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뭐, 이렇게, 모국어를 쓰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발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 영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그 종류도 저는 그렇게 딱, 단순하게 미국식 영국식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보거든요 한국식 영어가 있고 뭐뭐 뭐 유럽식 영어가 있고 약간 이렇게 그 다양한 영어가 되게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딱히 그 굳이 그렇게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나랑 말이 안 통하는데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할때 그래서 뭐 대만 친구도 좋고요. 뭐 중국 친구, 뭐 그리고 필리핀 특히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필리핀 친구들도 좋고요. 좀 이제 다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 p 이라는 사이트 있어요. 전 이용해보진 않았는데 그어 언어 교환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링크를 여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웃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예, 자기 동네에 그런 어, 모임 언어교환 모임이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많이 다녔었고 여행 다닐 때마다 혼자 다녔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기도 했고 계속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뭐랄까 이제 되게 다국적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항상 소통은 영어로 했었기 때문에 그 영어로 대화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그때 다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계속 말 거는 거 <웃음>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말 거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유럽여행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그다지 그렇게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은 사실 서로 얘기 잘안 하잖아요. 음 그래서 좀 오히려 동남아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인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서로 말도 많이 걸고 여행자들이 막 서로 막 많이 뭉쳤다 깨졌다 막 이런 활동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을 여행하는 게 오히려 영어 공부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뭐 하다 못해서 온라인 채팅을 하는 것도 또 방법이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사이트를 봤더니 그 에어비앤비처럼 그 그냥 내가 그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어, 스카이프로 미팅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용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내가 막 말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그런 화상 채팅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래다가 제가 봤던 그 사이트 링크는 올려놓을게요. 세 번째로는요. 어, 자막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여기 와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TV를 켜면 요그 실시간 방송이더라도 항상 자막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 영어를 공부하라고 <웃음> 내보낸 서비스는 아니고 청각장애인? We are d o n g a s e r v i o r the biggest political gamble of his presidency so far. A vote on health care reform that is supposed to replace Obamacare, but may be fell by his own party in Congress. And guess h e s having tea with Vladimir? But crunchy caramel crema sounds yum. Okay, number four, here goes. Da -da -da. I am uh, what would be known as a libertarian. I don't believe in state c o n t r o l I believe that each individual given the opportunity will know what's best. 그래서 그 자막에 보면은 뭐 소리가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달그락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음악 소리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영어로 사세, 세세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어, 자막으로 나오는데 그 자막 서비스를 처음에 켜고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음, BBC 뉴스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안 되니까 자막을 켜고 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막 굳이 막 내가 막 외우려고 막 쓰고 막 그러지 않아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익혀지더라고요 자막을 활용하는 영어공부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영화나 드라마도 좋은데 특히 이제 방송 매체들이 특히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말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 영어를 배우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읽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피곤해서 뭐 읽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한글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 제가 내가 모으거라서 그런지 알았는데 그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글이 더 이렇게 압축돼 있어서 읽기 속도가 더 빠른 것같아요 그래서 그 쉬우니까 계속 한글로 막 읽게 되는데 어, 요즘에는 어, 영어로 된 글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킨들을 Kindle 사면서 킨드랩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 영어 읽기가 좀 많이 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영어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관심이 없으면 막뭐뭐 뭐 뉴스 정치 이런 거 관심 없는데 그거 안만 봐봤자 그 이해를 못 하면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만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뭐 음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음악 저널 같은 것들을 구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영화 비평, 영화 비평 같은 것들 가디언 같은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특히 영어 위키피디아가 한글과 다르게 진짜 자세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뭐 한국 역사도 한글로 돼 있는 것보다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읽는 게 훨씬 더 자세하게 그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관심 가는 분야가 있으면 뭐 아니면 뭐 가다가 뭐 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저 꽃은 이름이 뭐지? 뭐, 그래서 꽃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그 꽃에 관한 뭐, 신화, 뭐, 전설, 뭐, 뭐, 사람들, 뭐, 만든 뭐, 패러디물, 뭐, 그런 건막쫙 나와요. 위키피디아에.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시 때때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뭐, 저는 뭐, 소셜미디어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이걸 엄청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뭐 가끔 페이스북 이런데 글 올릴 땐 영어로 막 많이 쓰거든요 어 왜냐면 영, 그 영국 그영 친구들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 뭐 문법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 문법 뭐 누가 영국 사람들도 문법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딱히 문법 이런 거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냥 내 생각 내 느낌 뭐 내가 본거뭐 내가 어뭐 하고 싶은 거뭐 아무거나 상관 없으니까 영어로 계속 끄적끄적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영어도 늘리고 뭐 혹시 모르죠? 뭐 영어를 쓸줄 아는 다른 친구들도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영어 공부 앱 같은 것도 저는 해보긴 했는데 글쎄요. 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항상 이게 뭐랄까 내가 막 시간 때우기 용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지 뭐 이렇게 배우려고 만지게 되진 않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뭐 BBC 러닝 뭐 잉글리시 뭐 이런 데서 나온 것도 해 보고 뭐뭐다해 보긴 했는데 딱히 도움이 된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레코딩 된그그 그 대화들이 실제 생활에서 쓰는 거랑 너무 달라요. Your accent is very clear. Where are you from? I'm from Oxford. Wow, Oxford. 100% English.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막 악센트도 되게 섞여 있고 막 말도 한 두세 배더 빠르게 하는데 그그 그 영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런 어, 대화들 들어보면 막 거의 막 슬로우모션 해놓은 것처럼 느리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늘까? 그건 조금 저는 의문이에요. 그치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먹히는 사람은? 아무튼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그 영어 공부법 아닌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국식 영어교육은 진짜 수능 위주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애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만든 시험이지 애들 영어를 늘리려고 만드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이제 공부를 엄청 하죠. 그거를 막 엄청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속을 얼마나 죄책감 느끼면서 가르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영어에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배우는데 어막 5년, 7년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 바뀔 거예요 어. 그리고 특히 요새 애들은 뭐 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달고 태어나니까 뭐좀더 낫긴 할 텐데, 그럴, 모르겠어요. 그니까, 일단 첫 번째로 영어를 좀잘 하려면, 영어를 잘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부모님들, 특히, 왜내 애가 영어를 잘 해야 되나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 딱히 그 이유를 갖고 있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성공하려고, 뭐 이런 이유겠지만, 내가 만약에 국문학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굳이 영어를 그렇게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웃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전 세계인들의 영어로 소통하는 세상이 <웃음> 되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으니 어 굳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좀 즐겁게 재밌게 내 관심사를 토대로 좀 재밌게 익혀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엄청 영어를 잘하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사실 하는 것도 좀더 연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커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